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정말 몸에 좋은 음식 중에 뭐 야채 과일 많이 먹으면 좋은 거다 아실 텐데요 근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야채를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삶아 먹거나 이렇게 열에 가해서 조리해서 먹어도 괜찮은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 주시는데요 사실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열을 가해서 먹었을 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야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봐주시고요 정말 건강한 삶을 사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시청까지 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그 야채와 과일을 먹으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열을 가해서 익혀 먹으면 더 좋은 야채나 과일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열을 가하면 좋은 음식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토마토죠 네, 토마토는 사실은 뭐 비타민도 들어있지만 토마토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양소는 바로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카로티노이드계의 항산화물질인데 이 라이코펜이 정말 몸에 좋은 항산화물질입니다 이 라이코펜은요 아주 신기하게도 열을 가하면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또 기름이 살짝 같이 들어가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짝 토마토를 데치면서 기름을 살짝 두르고 데쳐주면 은요 라이코펜 흡수율이 자그마치 30%가 더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토마토는 살짝 열을 가하면서 기름을 섞어서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토마토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 그냥 생으로 도 먹어도 물론 좋지만 마늘을 약간 열을 익히게 되면 거기에 아조엔 성분이라는 성분이 더 활성화 됩니다 이 아조엔 성분은 요 노폐물을 좀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나 혈전 예방에 도움되는 성분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 익혀서 먹으면 어, 아린 맛도 지를 수 있으면서 이런 성분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마늘 익혀 먹는 거 도움이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역시 양파입니다, 양파. 양파는요, 물론 영양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어, 양파를 익혔을 때 갑자기 맛이 확 달라지면서 어, 뭐가 좋아집니까? 그렇죠. 단맛이 확 증가합니다. 그냥 먹으면 좀 맵고 시리죠 근데 양파를 익히거나 또는 이렇게 약간 불에 달궈서 어, 한참 익혀놓으면 양파가 굉장히 달아지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열을 가하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프로필메카타이나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많이 증가하면서 단맛이 확 올라갑니다 자그마치 이 설탕보다 몇십배더 단맛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음식에 어쩔 수 없이 단맛을 감해야될때 설탕을 넣는 경우가 많지만 이 양파를 잘 조리해서 넣으면 정말 설탕 못지않게 굉장히 그 천연적인 단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파를 열을 가해서 조리를 잘 활용하면 설탕을 줄이고 양파를 통해서 단맛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파, 세번째 양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물론 당근 아작아작 씹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근데 어, 야에 익히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베타카로틴형 성분 있죠 이 성분이 지용성 어,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데요 이 베타카로틴도 어, 그냥 먹게 되면 요 흡수율이 한 10% 밖에 안 되는데 네, 열을 가해서 먹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자그마치 6배까지 올라간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베타카로틴 때문에 열을 익혀서 먹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 말씀 가지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야채로서 바로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가지. 가지는 가지 사실 생으로 먹는 경우 별로 없죠 대부분 다 익혀서 먹는데 익히게 되면 이제 가지에 수분이 많이 들어 있다가 익히면서 수분이 좀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또 황산화물질이죠 좋은 물질이 어,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농도를 올리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지의 수분은 좀 줄어들고 토시안이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농도를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그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뭐냐 이건 좀 특이합니다 바로 볼까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사실 사과는 익혀서 먹는 경우보다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익혀도 많은 영양소에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 사과를 그냥 먹으면 물론 바이타민C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또 익혀서 먹으면 물론 바이타민C는 파괴가 되겠지만 그 안에 팩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죠 이 팩틴이라는 성분이 더 많이 어, 밀도가 증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팩틴의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체내의 지방을 감소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또이육질을좀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과라는 것이 그냥 먹어도 좋지만 열에 가해서 먹어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열에 익혀서 어, 먹으면 좋은 야채와 과일 6가지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실제적으로 그런 음식들을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한 그런 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